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심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심동보의 실전 이야기. 예, 이제 실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이 이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과 심동보의 자유애국TV에서 매주 수요일 7시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어, 심동보의 자유애국TV에 가셔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필성 리더십의 저자 심동보 제동님 나와 주셨습니다. 아, 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동님이이 이 지금 여기 책이 심동보의 필성 리더십이라는 네. 어, 예. 책인데 이게 예. 어떤 책인가요, 이게? 아, 이, 그게, 예. 사실은 그, 그 전에 비매품, 책이 있었습니다. 예예. 예, 예. 심동부 제도의 실전 리드십 10개명. 예, 예. 이런 책이 이제, 음. 해군에, 해군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아, 해군에서? 예, 리 예. 해군에, 그, 그, 부록, 그 제가, 제가 붙인 이름인데, 해군 리드십 논총이 매년 한것씩 나오는데, 예, 예. 그, 그, 각군에 리드십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선인직을 만든, 하여튼, 그, 창간으로 발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논, 논문 위주로 돼 있으니까 잘아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부 제 요를 발간할 때는 예. 사례를 이해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제가 그때 막 전역한 해입니다. 2 지금 파견에 전역을 하고 집에 좀 쉬고 있는데 결국은 예, 예. 그 충무공 리더십 센터라는 데가 예, 예, 예. 전화가 와가지고 아그 제가 경험한 사례를 좀 예. 그 수집물 안 되겠느냐 하면서 아. 배경 설명을 해서 좀몇번 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뭐별 내쉬운 것도 없는 사람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한몇번 전화를 받고 예, 예. (3개월) 후에 제가 저를 을 예. 했습니다 그~, 예, 그 예, 여기보고가지고그 그 보... 예. 책을 그게 저~ 그~ 제 리더십 (10개) 명을 뽑아서 예. 보냈는데 그게 충몽 리더십 어, 센터에 예, 예. 그 반영이 됐습니다 리더십 아. 그래서 그게 실린 제목이 심동부제독의 실전 리더십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예.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아그렇습니다그또 예. 그 제가 그걸 별책으로 해서 제 아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했는데 이걸 음. 저 정식으로 판매를 예. 예. 그 필요한 사람 사서 볼수 있도록 예. 예. 예. 해주면 좋겠다. 아. 근위가 있어가지고 <웃음>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예. 어, 그 사례를 넣고 그 원칙도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국가리더십. 국가 안보, 일대 예. 국민들이 좀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예. 또 북한 핵 문제 등등 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3부에는 국가리시, 그 국가 리지식 국가 모질약에 대해서 제 칼럼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 3부를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냈습니다. 예, 아, 그, 제가 보니까 뭐 림팩 훈련 때 있었던 일도 있고,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예. 일들, 그리고 뭐 사관학교 때 일들 쭉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는 기업인들도 이, 이 소위 말해서 이, 자기 회사의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예, 예. 조직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 이, 그거, 그런 거그 측면에서 이 책을 보면은 뭐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기업 CEO께서는 예, 예. 그걸 뭐한 100건 정도 사서 예, 예. 간부들한테 아. 읽힌 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전 리더십 시키면 저게 처음 저 군에서 나와고 별책으로 나왔을 때그 예, 예. 경찰청에서 예. 간부들이 복사해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아. 공부.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들 도, 예. 그 당시 경호처장님이 지시를 예. 하셔가지고, 예. 그 책을 복사해가지고 한70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예, 예. 자체에서 복사해가지고 많이 읽혔다고. 아. 그럼 기업체도 많이 읽고. 그, 이,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 <웃음> 이거는. 제가 예. 대령 때상한학조 예. 근무할 때그저 예. 예. 생도들 그사연 하는 예. 예. 사진인데 아. 제가 저그이마예 가지고 갈때 생도들이 저그 전부 다그사예을 해가지고 예예그예고예예예예예 어, 아, 그래, 그래. 그렇 <웃음> 그리고 예. 생도들이 특이한 거한 그때 그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까저예예예예예예예는데예예예가 보냈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예. 제가 좀, 그, 무서운 무수, 직책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냐면 예. 그 생도 군육관그러니까육 훈육, 연대 군육관을 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생도도 훈련시키고, 예. 적성평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도들이 굉장히 힘드는, 아. 학과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주로 생도들 적성, 그 분성, 예. 이런 저 지득치 저 아닙니까? 예. 체력하고 덕, 이 분야를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생도좀 부담스러운데, 예. 또뭐 편지를 해가지고, 죄에 대한 기억을 다, 다 적어 놨더라고요. 아, 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제또또 예. 저, 제동님을 또무서워하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제동님, 제동님. <웃음> 아니, 그, 저, 박근혜, 박근혜 동님, 그, 누드화가 국회에 걸린 거를, 그, 그, 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파손하셨, 아, 예. 기사 왔던데 예. 지금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재판은 중요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처음에 예. 말씀하시는 민주당 분들이, 지금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게 예. 제가 저 2012년도 예예. 대선 때 예. 민주당 그 대선 경선 후보 예. 중에 한, 명, 한 분의 안보특보를 했습니다. 아, 예. 김동완 당시 후보 안보특보를 제가 여러 분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뭐 직장도 있고 할때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음. 저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를 들어갈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지금도 어느 당에 음.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음. 정파에 뭐 이런 건아닌니 정치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무다 저, 저 집떠인 것은 제가 국민 도래로 생각한 겁니다. 예, 예. 정치적인 건 전혀 없고. 그런데 아. 제가 우연히 국회에 누가 초청을 받아 행사 갔다가 예. 일정 로비 들어가니까 음. 바로 대각선을 바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 그림이. 아. 아시다시피 작년에 뭐, 그, 심지어 그, 전시회를 주최한 그 표창원인가요? 예. 그분은 당에서 징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그전 당대표죠. 예. 지금, 저,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당대표까지 그유합니다 이거 잠됐다 예. 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음. 전시가 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그런 걸 음. 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가 마침 봐, 아가지고 도저히 예. 그 지나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음. 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죠어요 예, 예, 예. 대통령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예벽도 장성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재직수상 아닙니다. 예. 전시가 되면 제가 소집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럼 재직수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군인으로서, 예벽 장성으로서 도리가 아니었잖아반 국민 그래. 상식이 너무 사회윤리 도덕, 음. 일반 사회 상규에 의긋나는 거죠. 예. 아니, 그, 근데, 근데 저. 적당히 예. 그냥 그림 그림이 아니고. 예. 정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예, 예, 거.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리는 거 예. 그, 그리는것 자체가. 국회에. 예. 그, 이을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아니,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 예비역 군인들, 예비역 장성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왜냐면, 국회에 뭐, 하루에도 그, 뭐, 엄청나게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다 봤을 건데, 아무도 저기, 그, 그거를 보고 그냥. 아, 화를 제가 낸 제일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인들이야 그 국회에 좀그용무있서 가더라도 예. 딸된 장소가 아니죠 예. 하지만 그~ 거기 국회 국회의원들 예. 국회의원 분들은 거기가 자기 집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매일 그지나다닙니다 그걸 아무도 항의도 안 했다는 거는 예. 저는 참그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뭐~ 이번에 뭐~ 저는 어느 정당 소속 진짜 아닙니까 정치적인 제 그건 아닌데 그, 저, 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예. 참피를 하고, 뭐, 이런, 여러 예. 가지 뭐 요인, 자, 내부 분석도 하고, 를, 그랬는데, 예. 예. 예. 제가 그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예. 예. 허물이 다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저 저 노무현 대통령 허물이 없었던 예.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누구나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예. 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예. 그걸 필요하면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그 어립니다, 신이. 예. 예. 근데, 보로는 그냥, 그, 그 그림이, 그 진짜 얼마나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예, 그림입니까 예, 예, 예.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 아. 그는 저는, 그, 정말. 구, 국회의원들이 인간이, 인간이 덜됐구만요 그, 좀, 저, 굉장히 제 저, 우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 하여튼 그 재판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작가 측에서, 그, 그 처음에, 그 1월 2 4일 사건이 나고 예. 8월 2 4일날 예, 예. 어, 그, 일, 그, 뭡니까, 약식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국물적으로 예, 예. 잘 몰랐는데,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00만 원을 내면 일이 끝난 겁니다. 예. 문제는 그 며칠 후에 예. 작가 측에서 변호인을 예.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예, 얼마를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림값 2천만 원, 위자료 천만 원, 그 다음에 예. 이자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3천여만 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예. 문제는 작, 어, 지난 3월 19일 날 3차 공판때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그림을 검증을 하면 좋겠다. 그래 작가가 그림을 가지고나 왔는데 예. 재판장에서 그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기를 작가가 이거는 유화가 아니다. 예. 어. 아. 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 예. 그 사진과 그림을 합성해서 그거 뭐 몇천 그원 합성한 데다가 저저 예.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거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알아보니까 예. 그런 그림은 그 사실.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답니다. 그게 무슨 효 10만원, 뭐, 예. 10만원, 20만원. 예. 10만 원. 그런 효과가 이제 10만원 내 정도인데. 종이 값이 지금. 네, 그 30만원 이상의 승구소속을 지금 해가지고, 민사는 예. 지금 3차 공판을 앞두고 있고, 벨론기를요. 예. 예. 행사는 저 그저께 5차 공판 끝나고, 6차 공판을 8월 20일, 음. 또 6차 공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 민주당 일당 독재체제로 지금 가다 보니까, 는 뭐 사법부도 지금 다뭐다 뭐다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그최송님이그 손해를 그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끔 폐소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웃음> 대한민국에 지금 뭐 사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거 아직 개판인데요 지금 근데 하여튼 뭐예 저는 그림을 근거 근계 제지 진주로 예. 알았죠 예. 그런 그림을 <웃음> 국회에다그 그게 제가 된줄 알았지. 예. 제가 그 잘못 걸린 그림을 떼어낸 게 제가 되는 걸로 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냐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예.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이런 법이. 그게 가장 맞다는 얘기입니다. 법 아, 감정으로는. 이렇게. 예.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야. 예. 대통령을 빨보긴 그림을, 금게 잘못이지. 예, 예. 아, 그 그림을 떼어낸 게 어떻게 잘못이냐. 예. 그리고 제가 재물손괴죄로 지금 행사 예,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저는 그림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예. 액자 잡고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집이, 음. 이렇게 가벼우니까 떨어지는 것을 던지는데 바닥으로, 예. 실제 액자를 밟고 찍고 한 분들은 여러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사람만 예. 어, 기소가 됐고, 예. 나머지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액자 이런 거 많이 저, 저, 저 구체적으로 음. 어, 그림을 해소을 시켰죠. 음. 그런데 저는 음. 그 캔버스 이거 손으로 만지는 일이 없어요. 아. 네. 제가 던져가지고 파손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음, 어. 음. 뒤에 액자 틀이 약간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던지기 전에 음. 상태를 누구도 확인하는 게 없어요. 예. 이게 던지기 전 상태인지 예. 내가 던지므로서 액자 틀 보조 지지대가 <웃음> 하나 돌아가는 건 <그건> 몰라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국민, 국민 여러분이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예. 우리 제동님은 그냥 군인으로서 이, 그, 아니, 그, 그, 그, 다, 당신께서 지금 이 필승 리더십이라고 이, 네. 책도 썼는데 아니, 그 이, 이 우리가 상식 보편적인 상식에서 지금 활동을 예, 한, 예, 한 건데, 이게 예, 참, 예. 법이라는 게 참, 대한민국이 어, 이 완전히. 어, 저는 어, 믿고 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죽지 않은 한, 예. 그 일반 사회 상교나 예. 그런 거는 용납을 그 법에서 안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요즘 뭐, 법이 엉망이라가지고.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에, 신동, 아, 유튜브에서 보니까 신동부의 자유의국 TV라는 걸 하시던데, 이 왜, 어떤 이유로 하시게 된 겁니까? 아, 예, 그게, 예. 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게, 예, 계속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4월 24일날 처음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 예. 남북정상회담을 잘못하면은 예. 굉장히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예.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하,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음. 방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어, 자유의국 TV라는 거를 예. 이제 맹칭을 정해서 했는데요. 예. 처음에 방송 뭐 하미도 흐리고 음. 어, 한 50분을 방송을 했는데 15분 이상 안 올라가도군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15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뒤에 많이 잘리고 해서 예. 그 시,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예. 좀 결례를 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왜한 이유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지상파 방송, 상계방송 예. 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 저 종합채널인가요? 음. 그 방송이 종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예. 아니, 이거, 저게 정말 저 객관적인 음.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저거, 저거 제대로 공정하게 음. 방송하는 거냐 사실은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요즘. 예, 예. 그래서 저런 방송을 어, 듣고, 예.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수 있겠느냐. 예, 예, 예. 어? 예. 너무 이게 치, 치, 치, 치우치 있는 거예요. 아, 예. 천편 일률적으로. 예. 친정부적으로. 예. 정부가 하는 일이 항상 좋은 옳은 일이할 수는 없죠. 뭐, 그죠. 예. 예. 어느 정부든 간에 예. 시행착오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럼 사실대로 보도를 해서 예.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언론의 기능이 예. 그거 아닙니까? 아, 그죠. 예. 뭐 견제 이런 말얘기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어, 시행착오 있을 수 있는데 언론이 빨리 잡아주면 은 음. 빨리 방향을 잡아서 올바르게 가면 그, 음. 결국 그게 국가 이익이 되는 거죠. 예, 국민들한테도 좋은 예, 거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실종된 것 같다. 아. 아니, 내가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직접 해서라도, 예예. 어, 이거 알려야 되겠다. 아, 지금 혼자 예. 하시는 거죠? 혼자 합니다. 아. 제가 방송은 사실은 저, 출연을 한 100여 예. 차례 했습니다. 예예. 종편, 뭐, 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거는 남이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아, 그죠아내 말을 좀, 하, 어, 할말다 하고. 어,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웃음> 자유. <웃음> 예. 예. 그, 저, 국민 여러분, 이제, 신동보의 자유의국 TV 유튜브 가시면요, 그, 치시면 나오니까 가셔가지고,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 구독 신청하고, 그, 저, 뭡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게 지금 제동, 우리 심동보 제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해군이나, 아, 저, 공군이나 육군에서는 별을 단다, 뭐, 스타가 된다 면은 뭐, 장성, 장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군은 왜또 특이하게 그 아, 예. 그질문 하시는 분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예, 예. 예. 국민들도 잘모르겠 사실은 해군만 장성을 통칭해서, 예. 통칭해서 제독이라합니다 아. 근데 그 반대로, 저그 그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육군. 예. 예. 그 다음에 공군. 해병대. 예. 예. 이, 이, 이, 장성, 그, 출신, 장성들을 통칭해서 예. 장군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 제독이 언제부터 저, 저 제독을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 몰랐는데, 예. 뭐, 옛날 뭐, 고대 뭐, 페니케아, 예. 페니키아에서 제독 예. 에미랄, 예. 이란 말을 쓰라, 예. 이 제독이, 이원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아. 게 있는데, 하여튼, 예. 근데 유럽에서 이제 이 제독이는 정식으로 썼고요. 에드모를.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드마이어, 존경하다, 아. 헌모하다 이런 예. 뜻을 이제, 예. 그, 거기서, 은을 따서, 음. 애덤모를 해서, 제독, 이렇게, 이제, 해군 장성들을 음.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게, 정확한 의이 그건 안 나옵니다, 문헌에 음. 그런데, 청나라, 맥나라 때, 예. 그 시대에, 제독, 이란 예. 말을 썼대요그 아. 그러니까 당시 제독은, 수, 군 근데 육군, 예. 그러니까 수륙 양군을 예. 통솔하는 무관 최고의 배설을 아. 제동이라고 불렀다. 아. 백나라, 청나라 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그 서양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예. 해군에 이제 정을 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미국 그해양경찰 있죠. 예. 코스카드. 예. 그거는 군사행 해경이거든요. 예. 어. 그 계급까지 있어요. 예. 우리 경찰 계급이 아니고. 예. 해군 계급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해양경찰 그래도 제독 그 높은 사람 예. 장성들을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아 미국의 코스트 가드는 예 코스트 가드 예, 그, 그 거기는 전투 전투 해경 전투 경찰인 뭐예요? 그 군사형 해경이죠. 아 해경이 정무의 해경이 있고 군사형 음. 해경이고 예. 또뭐 행정해경이 어떤 세 분류가 있는데 예.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전행적인 군사형 해경입니다. 음, 아, 보니까는, 그, 코스트 가 되고 뭐 이지산도 갖고 있는 거, 뭐, 그래도, <웃음> <웃음> 깜짝깜짝 놀라, <웃음> 그 놀라운 2014년도에, 거. 그, 세월호 사건 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방송이 이한 70분 나갔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해경 해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 예. 근데 이, 틀은루인가요 박근혜 대상시 때 이제 해경 해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때 조건을 얘기는 이건 해경을 해체를 해서 예. 재창설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 어떻게 제가, 예. 미국식으로 군사형 해경으로 아, 재창설해서 예. 더 강력한 해경으로 예. 탈바꿈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시회는 해경이 해군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 예. 평시에도 예. 우리나라는 해경이 해군의 예. 작진 통제를 받게 되어있어요. 예. 전방첩적해획에서는그러면해군하고불가부의관계가있죠 예. 예, 예. 그러면 군사행 해경이 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군사행 해경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꾸자. 더 강력해진다 해도. 예. 그러니까 뭐저뭐 뭐 중국도 막아야 되고 북한도 아, 막아야 되고 지금 예, 예. 할 일이 예, 해경이 아주 중요해 해군도 할 일이 많지만 해경도 아, 없잖아요. 예, 예. 아주 중요해요. 예. 처음부터 해군이 나갈 게 아니고 뭐좀 가벼운 사건들은 해경이 나가고. 그럼요. 그다음에 좀 이게 이그파이가좀 이게 그 파이가 좀 이렇게 무거워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해경이 아주 해군이 나가. 방어도 나가고 미국 이래. 같은 경우는요. 예. 연안 방어 있죠. 예. 연안으로 뭐 간첩선이 들어온다든가 예, 예, 예. 뭐 연안에 밀수 이 전부 해경이 합니다. 아, 해군은 예, 안 합니다. 예. 해군은 대항 작전만 하지. 예, 예. 미국 연안 방어 자체를 해경이, 해군의 책임이 없어요. 아, 해 해군이 담당. 근데 우리나라는 예. 연안 방어까지 해 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해군 예. 예. 아, 그 특수한 음. 거죠. 근데 또그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해경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그저 그렇죠. 지금 요즘에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패권 전쟁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또일일 도론선 제2 도론선 해가지고 한국 바다 일본 바다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남중국해도 전체가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 마음이나 뭐 군함을 이끌고 남중국해를 이제 뭐 가로지르면서 항해 자유 작전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 그, 그러면, 이, 사실, 미국하고 중국은, 이, 바다에서 붙는다고이게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 해군이 거의 학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학살... 학설... <웃음> 그, 좀. 표현이. <웃음> 표현이한 <웃음> 재미있으신데. 아 근데, 저, 정확한 표현이, 왜냐면. 정확합니다. 근데, <웃음> 예, 정확하게 표시,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무만, 예. 무만 예. 일이죠. 예. 그 중국 해군이, 저, 통상 우리가, 그, 군사를 비교할 때, 그 전력 지수 이런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의 해군의 10분 1도 안 됩니다. 예. 예 전력 지수가요. 예. 한데,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 만일에. 예, 예. 어디, 뭐, 예를 들어, 남중국에 이런데, 예, 예. 무력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멸입니다, 자멸. 아, 잠열. 예. 예. 아, 그, 이, 상태가 예.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이 그, 림팩 훈련에 중국 해군을 초청했더라고요. 와서 보라고. <웃음> 아하, 2014년부터 예. 림픽 훈련이 갱년제로 하거든요. 2년에 예, 예. 한 번씩 하는데, 어, 2014년도부터 중국행의원을 초청했다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2014년, 2016년까지 참가했다가, 예. 올해도 그럼 중국행의원 이제 초청하겠지 했는데, 예. 올 6월달인가 올해 하여튼 미, 미, 미국에서 그냥 초청을 안 했어요. 예. 안 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남중국회, 예. 남중국회로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예. 예? 어, 통화의 자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1도 1로 해가지고, 예. 남중국해가 어. 전략적 거점 지역입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 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 10월에 했다가, 예, 예. 어, 금년 5월 30일인가요? 예. 그 태평양 사령부 명칭까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예, 예. 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예. 남중국점적입니다 거점. 그점. 아. 남중, 남중국해라는 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예. 그게 전략이 충돌하는 측이에요. 이게 남중국해에서 그게, 그게, 남중국 해에서, 그게 음. 미국은 어, 프리앤드 오픈 인도 퍼시픽뭐 이야기를 예, 하지 않을까. 이게 예. 예. 자유, 예. 그다음에 개방 이거를 주장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대타적 예. 권리를 행사하겠다. 예. 그럼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요, 요, 여기 보니까 요, 여기가 지금 여기 파란색이 태평양입니다. 예. 태평양인데. <웃음> 이, 이, 전부 다 미국 바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이까지 인도, 인도양까지 이렇게 가, 가겠다는 거요 어, 인도양까지 네. 전부 다 미국이 다, 다 관할하겠다고 네. 하는데, 지금 중국, 어, 중국이 지금 뭐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네. 일대는 이쪽으로, 육상식으로도 근데 예. 해상식으로도 여기서 이래가지고, 예. 아프리카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해상식로를 구축하겠다는 얘긴데그 예. 미국하고 이게 그, 얘가 충돌하는 예. 겁니다. 어. 아주 아주 크리스탈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림팩에 미국이 음,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는 거는 중국 해군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이것도 있을 거고 중국 애들한테 야너 여기 까불다가 죽을 수 있어 하고 그렇죠 그, 겁주는 것도 있을 예,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중국... 제가 보니까 부자 예. 그 가능성이 그 비중이 더 높죠. 예, 왜냐면 예. 중국 해군은 미국이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예. 실제 깨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미 해군은요. 예. 저는 하도 많이 끗해 가지고 끗하면깨을할수록 예. 그냥 어. 그, 그 어마어마한 그게 예. 그 주눅이 듭니다. 예. 아, 주눅이 듭데 중국 해군이 예. 림팩에서 한한달반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쫙 가보면요. 예. 아니, 길을 못 펴게 되어있습니다. 아, 응. 스스로 예. 그냥 이게 그 소위 그 의지가, 예, 의지가 꺾여요. 의자가, 의자가 말살돼 아, <웃음> 야, 이거 싸웠다가 죽을 예, 수 있겠구나. 예, 예, 학살, 야, 잘못하면 학살되겠구나, 이런 예. 생각까지. 근데 이게 할수 사실은, 있겠다. 이 저기, 해도나 이런 게 사실은 측량을 다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쓸수 있는 해도가 있어야지 해군작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 근데 그쵸, 주, 중국은 이제 뭐, 받아 나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는 측량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뭐가 중요하좀 수... 취약한 게 예. 많을 거로 봅니다 많을 거로 보는데 예, 예. 그래도 중국이 잠수함을 한7십칠층조 예. 가지고 있고 예. 잠수함은 특히 무이 따로 다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해저 지형에 있는 게 예. 그 해저 지형도 또 있고 한데 그거 없이는 그~ 음. 운영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라도 뭐그 예, 예. 그걸 입예예 해서 예. 어? 뭐, 그 어느 정도 무슨...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 소위 최신화시키예예 업데이트하게 왜냐면 해저층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 예. 중요한층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 그렇게 계속 측량을 해가지고, 전부 보상, 그, 새로 합니다. 예, 그그 앞에산 그런 것은 중국이 상당히 제한을 안 받겠나. 아, 그니까 그렇게 안전, 저 안전하게, 그, 그, 위해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니까 러 뭐, 뭐, 항공모함을 있다고 해가지고, 이 싸, 육군은 총, 총만 총 주면, 이게 그냥 총 주고 밥 주면 가서 싸울 수 있지만, 해군은, 해저, 지용도, 뭐, 어, 해도 그... 이런 게 없으면 전혀 아... 항공모함만 있다고 해가지고 싸울 수 없다고. 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그래요. 예. 그것도 그거고, 지금 보면은, 어,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항공모함도 이거 뜨고 내리고 이것도 사실 보이지 않은 노하우 아닙니까? 어, 예. 그, 보니까, 해, 그, 그, 아. 그, 그, 그, 미 해군도 초창기에는 항공모함이, 그, 저, 항공모함이 이착륙 하다가 뭐 착륙하다가 비행기가 뭐 바다에 추락도 하고 뭐 많이 그랬더라고 그 영상도. 미국은도 초창기에 이대인 예. 틈에 태평양 그때 항공모함이 일본이 문제 만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 미국 당연히 항모 해가지항모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전 항모를 운영할 때 예, 예. 이게 특히 착륙할 때 예. 예. 착륙하면서 배에서 충돌하고 심지어 막 바다에 추락하고 이래가지고 예. 수백 대를 이래 수백 대. 약간 아, 예, 그 근데 하튼 수백 대 항공기를 그~ 이랬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예. 미국 해군이 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중국이 예, 예. 뭐~ 량오닝함인가 이게 뭐~ 9 8년 우크라이나에서 예, 예. 바라카함계날 그~ 구소련 예, 예. 그~ 인수해 가지고 뭐~ 이거 좀 운영하다가 예. 이번에 저~ 작년에 지수도 했죠 예, 이분함을 예. 그~ 산둥함인가 예. 해가지고 뭐~ 시, 심지어 시진핑 국가 지수이 직접 타고 예. 지금 한달 전인가 요 남중국회에서 막큰 기동훈련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데 제아버에는흑계비 아, 흑계비 <웃음> 네. 지금 왜냐면 예. 아직도 중국이 예. 착륙훈련을 하면서 예. 착륙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예. 한 1년 되나? 예. 그추락현직이 많거든요 아, 그게 언론에 네. 안 나온다 추락 예.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 아, 실제 실제 아. 그러니까 아직도 저 항모를 이착함하는 이, 이 자체 음. 이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항공에서 예. 항공기가 떠고 내리지 내 안정성이 없으면 항공 운영을 최하에서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아직 안정이 안 되는데. 어있아 그럼 예를 들면 제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군사 공문단이 와가지고 노하우나 이런 거를 뭐 알려주면은 뭐 소위 말해서 빨리 이렇게 그 그런 거대 함정을 운영하는. 당연하죠. 노하우가 습득할 수 있겠죠. 미 있겠지 해군식의 네. 항공운영은 우리가 그걸 무리고 이제 수직이 장로 예, F35B 예. 같은. 예. 예. 그렇죠. 제가 계속 주장해 F35B 40대 들어오는 중에 예예. 아니 뭐 40대 플러스 해군 예. 한1개 편대 정도라도 저저 이게 대 정도 뭐한1 2대 정도 예. 저 B를 포함시키자 F35B. 예. 아, 그래서 예. 공군을 운영해라. 공군들 실해요. 예. 그저 해군이 그런 거확보 그 하는 걸. 예. 국무원 역할이 축소된 것이, <웃음> 그런 게 어. 뭐, 서로 경쟁관계, 니건근전한 경쟁관계죠. 근데, 아, 국무원이, 조종사가 파견을 와라요, 파견. 예예. 해군. 해군 함재기, 함재기를, 함를 가지고, 음. 파견 와서, 작전하고 음. 음. 또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국무원하고 해군을 협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정했는데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꼭그 있어야 된다. 아. 아. 예. 수직이 참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F-35B를 뭐, 조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중국의 저런 이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협에 대응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리고 예.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된 게 1995년에 예. 당시 국방부에 21세기 국방태세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21세기 통일대비 예. 국방태세발전위원회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저 위원으로 마지막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마지막 연구산물이 홍대표로 예. 가있었는데 예. 저... 20... 24대가 들어있습니다. 예. 해군 전략 기동 함대를 만들고, 아 거기에 해군 갱항공모함에 수직이 장륙 전투기를 24대를 탑재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게 저 청와대까지 다 보호되고, 국방부 다 해가지고 기획서 대부분 많이 반영 됐어요. 근데 일본부저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되고 해서 국방 어 소위 그 기획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어디라면 장기 전략 기획서가 들어가고, 예예. 그다음에 중기 전략 목표 기획서 예예. j s 사 b 이라고 있어요. 제삽차 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그 소요가 다반영이돼요 아...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국방 중기기에 들어가서 예산을 태워 가지고 (5개년) 기후로 나가거든요 예예. 그런 시스템인데 예.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아니 하여튼 (21세기) 위원회에 음... 음... 최종 결론은 그 그렇게 그래 돼 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그 기획서도 반영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아... 실기를 하면 안 돼요. 예예. 그, 그러면 지금. 어... 왜냐면, 이지삼 예를 예, 하나 좀, 예, 예. 우리 해, 해군의 이지삼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언제 반영이 됐냐면, 1995년도 합동전략목표기획서 처음 반영이 됐어요. 예. 9600, 그러니까 9 예. 1999, 2000년 합동전략목표기획서 제4배, 예. 예.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ning, 예. Plan, 어, 예. 그 기획서에 들었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지삼이 우리 세칙인데 만약에 네. 그,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지사 워낙 한 일조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왜이지이 필요하냐? 예, 예. 반대가 많았다니까요. 예, 예. 특히 군 내에서 예. 군내뭐 뭐, 뭐 육군이나 공군이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면 해군이 너무 그렇게 예산이 많이 가면 우리 자기쪽그 예산이 안가작아지 예, 예.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경쟁 관계인데 예. 하여튼 지난 일이지만은 예. 그때 이지사만 확보를 안 했으면요. 지금 완전히 북한이 파... 미사일을 저 어, 어, 예. 핵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예. 모르죠, 우리는. 전부 이지사함에 있는 스파이완디 레이더로다 예. 탐지했습니다. 아. 이지사함레이더가 없으면 그거 탐지를 안 돼요, 사실. 레이더가 1000km까지 그, 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1 0 0 k m 심지어는 그게 그 3차 핵실험 때, 아, 저, 저, 저, 저 언제가한 3년 전에 예. 발사한 게 서해로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대부분 동해쪽으로 많이 쏘지 않습니다 예, 예. 서해로 남, 남으로 쏜지 남쪽으로. 예, 예. 그거는 발사한때몇초 만에 딱 탐지를 해가지고, 수에 떨어지는 것까지 탐지를 했어요. 아, 추적을.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거를 해군 구조함에 가서, 예. 수중에 깔아있는 걸까지근절했어요 아, 그때 그.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 북한에, 예. 그 로켓, 예. 대륙관 탄두탄에 그걸 분석까지 했다니까요. 그 국방연구원에. 그게 전부 이지삼 레이더라 잡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95년대에 그반영이안됐으면 우리나라는 예. 이지삼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진짜 중요한 그걸 할 수단이 없는 거죠. 아, 그니까. 뭐, 그 해군의 굉장히, 예. 그, 뭐, 거시적인, 예. 그, 그걸,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합보를한 아,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해군이요. 예. 육해공군 중에, 예. 국방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아. 전력 투자비도 제일 적고, 병력도 제일 적고, 예. 대한민국 해군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 많은데,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예. 그, 예.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 지금 저, 사실, 섬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예, 예, 예, 지금, 동, 예. 지금, 북한은 막혀있죠 그, 까지. 그, 그, 예, 예, 그리고 얼마나 해외,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 그죠, 우리나라는 예. 99.8%가 바다를 통해서 자원이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다 죽죠. 예. 스탑, 스탑. 예, 예. 어, 마비될버립니다그 예. 전부 해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예, 예. 숫출도 해양으로 들어왔다, 대부분. 예. 그런데, 해양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 아... 그거를, 그 이익을, 해양근익을 지키고, 해양축권을 지키는 해군이, 예. 해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예산이 적다. 해군도 아. 제일 적다. 3만 9천 명. 일본 해상자이들은 4만 6천 명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참 열악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이거는 해군이나 이런 걸 갖다 시간이 있을 때 돈을 그렇습니다. 투자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 해군이 원체 이게 장비가 많고 하니까 예, 예. 육성하는데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하, 예. 예. 미국이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최근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하면서 예, 예.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겠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국도 거기에 당연히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 전략에. 어, 당연하지.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약간 친중 반미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부보복관세를 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빨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작년 11월 8일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정상회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예. 다음날 11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예. 청와대에서 우리는 미국의 전략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를 안 하겠다 아... 동의를 안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얘기를 해서 그~ 제가 실망한걸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미국이 에~ 희안을 안정해 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음. 없어요 우리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반영구적으로 예.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특별한 관계에 동맹관계에 예. 있는 동맹국이 예, 예. 미국의 핵심 전략에 예. 참여를 안 한다? 예. 그런, 그건, 그건 아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 아주 그냥, 그, 저, 그 전략적 사고가 부족, 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얘기에요. 예. 그럼, 그리고, 예. 당연히, 저, 보복을 하죠. 예예. 관세나 무역보복을. 왜냐하면은, 예. 작년에, 작년, 올해 그랬죠. 그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이, 안보, 그, 실장 있죠. 예. 정용 실장이. 예. 그 미국의 그 철강 관세 이야기 했을 때, 청와 예,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발표를 아마 보고를 받고 권의를 받았겠죠. 예. 우리는 무역과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어, 예, 예, 그 예, 얘기 예, 대신 나시죠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웃음> 국가 안보 전략에 <웃음> 예. 해칭 개념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무역하고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그네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안보에. 예, 예. 국가 안보 전략에. 예, 예. 그거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국가 안보 전략을, 그, 아. 어, 포 필라로 그래요. 필라. 예, 예. 기둥. 예. 그럼 기둥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바치고 있는 거죠. 예, 예. 첫째는 시큐리티입니다. 안보. 아.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물리적 안보. 국토를 예, 지키고, 예. 국민의 생명 예. 재산 지키고, 이거 또, 그게 지, 예? 예, 예. 시큐리티, 안보. 예, 예. 두 번째. 예. 러스페리티입니다 아. 경제입니다. 경제. 예, 예. 왜? 경제가 번영이 돼야. 안보로 받치주는 거 아닙니까? 예예. 도없이 예. 안보가 안돼 상세. 그렇죠. 이제 뭐세 번째는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예. 오다 오다. 어... 법 질서 이런 거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예를 들어 뭐 맨날 뭐냐 예. 뭐 반대를 반대 대모만 하고. 예. 불법 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보 그냥 근본적으로 불안한 걸 하는 거예요. 예. 예. 질서 중에는 세계 질서 이런 것도 미국 같은 게, 나라는. 예. 예. 국가 간의 이거 질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 질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게 밸류. 예. 가치가 있죠, 가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핵심 가치는 뭡니까? 우리 예. 자유민주주의, 그치. 시장 경제 이거, 우리나라 그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이죠. 이게 흔들리면은요, 예. 안보가 절대 한, 나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국가 정세성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 헌법 정신이나 이런 거를 예. 우리가 절대 가, 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니 그~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데 뭐왜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걸잘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제가 보기에는 예. 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예. 업무를 그~ 하시는 거로 제가 그렇게 느낀 민을 받습니다 근데 예. 어~ 물론 그~ 성실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예.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 그~ 좀자 그런 거 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어찌 든 간에 지금 뭐 남중국해로 우리도 진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해군이 예. 당연합니다. 예. 근데 9 5오 년도 이지삼 야기했죠 예예. 그때 제가 합참 전략 아, 전력기획과에 근무했어요. 예, 예. 합참 전략본부 전력기획과에 예. 실무자로 중령으로 근무를 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 예, 예. 대미 관계, 대국회 관계, 해군 전략 뭐이뭐쭉 하는데 예. 에, 그때 그 채운 개념이, 예. 바시해비라고 있어요. 예. 대만하고 중국 사이의 해비 헤비, 바시해비입니다. 예, 예, 예. <웃음> 대만하고 중국 <웃음> 예, 쪽... 예. 최소한 거기, 거기까지 600여 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지켜, 아... 교통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전략 기동한데, 예. 해서 경항모에, 음. 경항공모함에 음. 수직이 착 전투기를 싣고, 예. 그 다음에 호일를 해야 하죠, 호의를. 예. 예. 항공모함을.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지삼 매척 그 다음에, 또, 저, 저, 중형, k d x 2거 뭐, 예, 구축함, 예, 4,500도급, 예, 3 0 0 0도 구축함,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기동구수 지원함, 예, 그 다음에, 잠수함, 예, 그 공기, AIP, 예, 그 예, AIP 잠수함, 예, 최소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걸 예, 하나의, 그, 그, 한, 전단이 되는 거죠. 테스크 예, 포스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때는, 바시해까지에요 예, 예. 지금은 어땠죠? 어땠죠? 남, 남중국해까지 가야돼요. 남중국해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바시해에 문제가 그것까지 확장해야 돼요. 아, 그게 예. 남중국해까지 예. 우리 해양력을 투사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예, 네. 그러려면 이제 대항해군 작전능력을 음. 학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항모전달 하나 만드는데 몇분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한 (20조) 정도 아~ 뭐~ (20조) (30조) 이야기가 있는데 <웃음> 예, 예. <웃음> 돈이 들어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또 장시간 우리 저~ 신동보 제동 님을 모시고 어~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하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당연히 한국은 동,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 적당히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은 예, 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예. 힘의 원천입니다. 아. 그 굉장히 그게 그클라우제비제가쓴 그 용어로는 예, 예. 그걸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센터 오브 그래프티. 그러니까 예. 전략적 중심은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예. 이렇게 예. 정해야되거든요 그게 한미동맹으로 예. 명확하게 작전계획 이런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 그만큼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게 예. 한미동맹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자 우리가 슬 올라서 독립도 예. 미국 때문에 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침략 수호 예예. 또 미국이 했죠. 예예. 그 다음에 경제번요 음. 미국이 온전에다 했죠. 예. 그럼 지금도 미국 때문에 지금 외국 투자가 유치가 되고, 그죠. 경제가 일,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세계 우리나라 지금 1 12, 1 12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한미동맹이 깨져가지고, 주한미군이 출처했다. 한번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국 차본이다 빠져나가요.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데, 이 한미동맹을, 모든 걸 우선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예. 정책을 정부가 추구해야 돼요. 예. 이거 적당히 생각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빠진다든가, 예. 이건 아주 그 잘못된 아, 아,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해 오늘 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이 예.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글로벌 TPS 뉴스와 어, 신동부의 자유애국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니까요. 어, 자유애국 TV 많이 가셔가지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신청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 여러분들께서 이게 도와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웃음> 다음 아,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